아이고 아, 승규씨 오랜만이에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뭘까, 좀 뭐가 좋을까 생각해보다가 심벌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기본 세트예요 크래쉬 두 장에 라이더 하나, 하이햇 하나 요거는 그냥 논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치면 다 아는 소리잖아요. 근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808의 뭐 클랩, 음.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일렉트릭한 사운드를 이런 어쿠스틱한 이런 심벌이나 이런 악기들로 그래도 조금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심벌 겹치는 거. 음 소리 또 다른 식으로 나죠 이게 또 재밌는 게 다른 심벌 위에 올리면 또 소리가 달라져요 심벌마다 소리 성향이 다 다른데 음. 곡에 섞이는 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 이 소리가 인지대로 또 소리가 바뀌는 건지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이 신발 어떤 성격들이 들리기 때문에 사이즈 영향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위아래 신벌이 얼마나 잘 이렇게 맞다 있느냐 아... 그거 그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끔 보면 서로 아구가 잘안 맞아서 붕 뜨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 소리가 뭐 그것도 나름 뭐잘 쓰면 이쁘겠지만 애매해요. 어 이거 잘 맞네. 아, 아까보다 는 조금 더 뭔가 서스테인 있잖아요. 음, 음. 약간 재밌게 공연을 할수 있는 하나의. 음, 그쵸, 그쵸. 그리고 겹칠 때, 이 위아래 심벌이 이렇게 뭔가 잘 맞닿아 있지 않아가지고 되게 이상한 소리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만 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심벌이 딱 맞닿아 있지 않고 떠 있으니까 자칫 세게 치면 금방 깨져요, 또. 음.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다양한 심벌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보통 그 심벌을 적어도 한두장 정도 는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거 두 장만 이렇게 겹쳐도 재밌는 소리 좀 만들 수 있죠. 가끔 저는 요 하이의 소리 말고 다른 하이의 소리 필요할 때 당장 필요하니까. 사이에서 다시 또뭐 설치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럴 때 이렇게 겹쳐서 사용해요 음... 음. 공연하다가 네. 이거를 쓰는 빈도는 좀 어느 정도나 돼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꽤나 쓰시는 것 같은데 아예 세팅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저는, 예, 저는 가끔 그 공연 중간에 아예 신발 하나 빼가지고 방금 여, 여다 겹쳤던 것처럼 그한곡 위에서 잠깐만 쓰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아. 교, 경우도 있어요 장르에 상관없이 다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니깐요. 메탈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뭐 가스피리드 요즘에 되게 피치가 낮은 스네어 막 왼쪽에 두잖아요. 네. 막퍽 하는 그런 네. 소리 그 스네어 하나 더 쓰는 것처럼 하이에 하나 더 쓰는 거죠. 다른 톤의 하이에을 그러면 은 연주하는 게 소리가 되게 풍성했네. 그렇죠. 낼수 있는 톤이 좀더 많아지니까. 다양한 소리를 낼수 있는 장비들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어, 너무 많죠. 이제 전자 뭐, 하이브리드 드림, 드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꼭 없고 어. 쿠스틱으로 내야만 하는 상황이 따로 있나요? 이런 악기에서 그 나는 질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음... 여기서 갑자기 이런 악기에서 날수 없는 다른 소리가 나오면 좀 이렇게 뭐랄까. 이질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그냥 심벌을 그냥 이렇게 한 장씩만 걸어서 사용하는 게 너무 당연,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요걸 요 위에 올리든 아니면 요걸 요 위에 올리든 아니면 세 장을 겹치든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신발 소리를 좀 다양하게 또 만들어 보, 보면서 자기 소리 좀 찾아가는 것도 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신발 소리가 좀 심심하다. 그리고 뭔가 다른 소리 좀 내보고 싶다. 그럴 때 신발 사는 건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신발들뭘 위로 뭘 아래로 할거냐에 따라서 뭔가 소리가 되게 많이 바뀌니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시도해보시면 좋은 재밌는 소리들 얻,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